다른 여자들에게 관심을 줘도 괜찮아. 사장님이 흠모를 받으면 누나도 무척 기쁘단다. 그 대신 누나가 볼수 있는 곳에서만 놀기야. 휴양객분들 잠시 경청해주세요. <웃음> 좋은 소리를 내줄래? 공연 중에 주무시면 큰일 날걸요? 제 연주에 푹 빠져들걸요? 호응이 부족하네요 영원한 휴가를 보내드리죠 호응이 부족하네요 힘차게 천천히 가라앉아 버리세요 갈매기 우는 소리가 들리나요? 이쳐 쓰러질 때까지 놓으세요 선율 속에서 헤엄치세요 사랑스럽게당신들이 돌아갈 곳은 없어요 엉겨 붙기는식 <웃음> 누나의 수영복 차림은 어떠니? 우리 사장님에게는 지나치게 자극적이었으려나? 그런 뜨거운 눈으로 어딜 보고 있는 걸까? 여기? 아니면 여기로나 음, 말잘 듣는 사장님에겐 마음껏 감상하게 해줄게.